오늘은 이 티제가 어떤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면 빼박호감 신호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1.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? 이 티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선톡을 하고 취침하기 직전 이만 잘 테니 내일 또 연락하자고 합니다. 여기서 카톡하다 잠이 들면... 다음날 기상하자마자 잠들었었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. 근무를 할때 답장 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2. 이티제가 답장할 때 내용이 담긴 장문으로 오는가? 이티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하면 절대 단답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. 단답식 답장이 불가피할 땐 다른 이야기거리를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. 그리고 본인의 짧은 답장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자주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. 이티제가 이두 가지를 동시에보여준다면 상대에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. 꼭 고백 공격을 성공시키고 혼인신고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. 오늘 Bonin Dung Fan y n g s n Vlog, ASMR d Total n e g a Benefit y l n u l l s u t s u n d u c u k